낭만? 강선영형이 낭비없는 낭만은 없댔어 어? 잠깐 우리 암흑상태? 암 암흑 상태? 아, 괜찮 괜찮 요정도쯤이야 점점 어, 어, 어두워지는 것 같은 기분 나만 느끼는 기분? 괜찮아 포도방 아니니까 포도방이 힘들어 사실 암흑이면 됐다 나이스 나이스 암수 아들. 아드... 6600만? 나 레이지 6600만 뜬 거임 지금? 57200만? 오! 21강 20일강... 좋을지도 신고까지 먹어 볼까? 어? 좀좀 세졌는데 나. 뭐지? 아무리다 워로드 블레이드 시너지를 해도 나 앞자리 7 처음 봤어요. 리프하면서 21강 20일... 아, 안 돼요. 나 처음 보긴 했어. 특하받으신가? 왜 이렇게 세지나? 특카받으면 인정 아닌데 뭐야? 기분이 괜히 좋네요 괜히 기분 좋네 오레벨 보석 껴주고 어. <목소리> 귀엽기네 22강 갈만 할지도 이러는거 맑았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세요 21강 어, 오늘 아침에 장기백 본 사람한테 진짜 말넘심 2 5강가죠 나한테 왜그래 카운터 섹시했죠 방금 아 뭐야 나와라 그냥 저 안보여서 조금 두려움 금방 잡아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어 다행이다 나, 아무 패턴일 때 이거 하는 게 제일 좋더라. 이건 아무 패턴이어도 피하기 쉽거든. 어. 아, 아깝다, 카운터 칠수 있어. 아, 씨바 이걸 맞아? 아 이게 카운트 안됐지? 보고한건데 어 나이스 아이고. Cool. 외부 두 줄, 아 이지하죠. 근데 나한대 맞고 죽을 수도 디버프 구스택 별일 없겠지. <웃음> 진짜 죽을 뻔했다. 나 시정 없는데? 후! 아, 스펙 쿨 야, 한대한 한 대가 진짜 아프긴 하다 방구김이기 모임. 방구김이기 뭔데? 방구가 뭐야? 나 무서움. 아 이거. 네. 숨었. 스마... 됐다. <웃음> 방구? 방구가 뭔가 했네. 아 직방 패턴이라고. 아, 오케이, 오케 나이스! <웃음> 아, 방구라고 해서 뭔가 했음. 방구라고 해서 뭔가 했네 아 이제 방구하는 거구나 직방 패턴 아 좋았다 아이 또또 21강 속상하지 말라고 그림 만들어 주셨네 여자친구 없으시면 저랑 사귀실래요? 어 그럴까요? 이름은 어떻게 되시죠? <웃음> 남잔데 괜찮은 거예요? 디... 아, 네. 그 존중은 하지만 속았네. 아, 나 진짜. <웃음> 안 괜찮아요. 저리 가요. 다른 남자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방구김이기 모임? 방구김이기 뭔데? 방구가 뭐야? 나 무서움. 아, 이거. 숨맛 네. 스마... 나한테 왜 그래